아, 지금 저네 분의 에코시스템 어, 어, 발표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얻은 저희들의 교훈이 뭐냐.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한번 패널을 진행해 볼, 볼까 합니다. 우선 패널리스트를 제가 좀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건국대 김지인 교수님 어,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어. 안양대, 어, 와사자대,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바대 교편을 잡으셨던 어, 박영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미국에서 어, 어, 한국에 계실 때 어, 한국과 아시아 인터넷 히스토리 프로젝트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스쿨 온 인터넷 가버넌스 이런 데 활동하시고 현재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버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에 계신 안정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유리버시티 어, 아리조나 어, 예, 동양학 교수님으로 계신 안선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선영입니다. 예, 그리고 어, 잘 아시는 어, 전남대 최덕재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진행 맡아 주신 아, 넥슨 컴퓨터 관장 최연아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어,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한선영 교수님 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선영 입니다 예그 최덕재 교수님 그 그래서 질문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어 아쉽게도 질문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리스트 분께 곧바로 어어어 어, 어,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박영진 교수님 아 어,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네, 들립니까? 예, 네, 그잘 발표 들었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예, 네, 박태하 박사 슬라이더에서 그 페이지 2 피교를 해주셨는데, 아, 코 고속마 박상대해서는 20년대, 2 0 0년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잘 피교해주셨는데, 제, 제, 의미스러운 거는 2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나 나라 인구나 피교할 때, 우리나라가 훨씬 잘한것 같은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사실은 그이 부분은 박현일 박사님의 말씀이 지시반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초소성망은 제 저는 사업에 관여해 본 바가 없고 박현일 박사님은 실제 당사자시니까 예.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그건 제가 제, 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예. 어, 당시에 그이 초정 인터마을 만들 때에 에, 이 가, 가장 중시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 가격이 다이얼업을 사용하는 것만큼 싸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을 사용할 만한 충분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두 가지를 핵심으로 했는데 그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작고 그때 일주일에 두 시간인가 쓰면 될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했어요. 다이어랍으로. 그래서 다이어랍 하느니 그냥 초소속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고 또 당시에 붐일었던 게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면 초소속 인터넷을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집들이 알아서 어 빨리 인터넷 연결 저 초청방에 연결해 주세요라는 는 요구들을 직접 전화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부무이였고요 이런 경험을을 2000년인가에 어, 일본에 가서도 그때 저 손정희 씨를 만났는데 그때 손정희 씨가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는 그렇게 인터넷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니 했을 때에 그때 가서 한 얘기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의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을 네. 저,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가 의견을 드리면은 국내 초고속망의 경우에는 그 킬러 앱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98년부터 PC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PC방이 생겼다는 건 인터넷 게임이 굉장히 그때 이미 넥슨, 엔시소프트뭐 해가지고 막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 느낌에는 그 부분도 우연이 아닌 게 게임회사에 주도했던 부분이 카이스트 그 멤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카이스트 멤버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학술망할 때부터 대전에 그 대덕의 연구소, 아니 그 기숙사에서부터 게임을 하고, 게임하다가 사실은 그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그 커뮤니티가 실제로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게임과 초고성 그 PC방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킬러앱의 역할을 해서 초고성방을 하는 것도 집집마다 게임 때문에라도 연결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을이 그, 토픽은 브로드밴드인데 어, 내년에 이 브로드반드라는 거는 어 토픽으로 할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이상 어, 이거 몇 가지 논문 레벨에서 뭐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제 실제 그 비교 연구하는 거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할 때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유럽도 그 독일하고 그 영국. 조금 그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 그한번 비교해야 될것 같아요. 안다. 근데 몇번그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면, 미국에서는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 플라트레이트가 있었으니까. 다이아앞프 플라트레이트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플라트레이 허용 안 했어요. 근데 일본은 <웃음> 어, 먼저 그 브로드밴드 안 좋아했어요. 세상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로드밴드는 안 좋아했어요. 런칭으로 파이버로 하는 거는 어로 해야 된다라고 전에 그 NTT 사장하고 우연히 그 이야기하면 뭐프롬판칭을 어,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일본은 실제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밤에 10시, 10시인가 10시 전부터는 플라트레이드 됩니다. 플라트레이드라는 거는 몇 시간 쓰는지 관계없이 요금은 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플라트레이드가 일본은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냥 나이전연선을 어, 어, 하는 거가 어, 그러니까 브로드하드 하는 거가 싸게 할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 집에만도 뭐할수 없이 한윤만원 정도인가요? 요금 나오면 그 브로드하드를 하는 거 아겠다 근데 이거 전체 그 굉장히 그피스비밀한 약이고 레드노 분석 있어야 될것 같대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 아,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김지인 교수님. 네. 아 오늘 그 하여튼 정길남 교수님, 박현재 박사님, 뭐윤 전무님 그리고 제 박태아 박사님까지 쭉제 연대별로 정리를 잘 해주시고 굉장히 저도 이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특히. 어, 아까 그 박현재 박사님 보여주신 우리나라 초기 단계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1 1 1-4 이렇게 세계에서 지금 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세계 1위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그 결과 우리 생활이 정말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세상이 바꾸는 사례를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다 보는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거에 발전해 온 역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전망 이런 것들도 쭉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역사 워크샵이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아까 초기에그 이제 에코 시스템 어, 설명하시면서 이제 정 교수님께서 이제 이게 인터넷 에코 시스템에서 디지털 에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또 AI라든지 다른 분야로도 이렇게 확산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인터넷 발전 과정에서 겪었던 성공 사례라든가 잘했던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좀 정리가 되고 어 적어도 이제 다른 아까 인공지능이라든 요즘 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분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제가 어 여기 많은 어, 저 발표자께서도 활동하시지만 정보과학회 같은 그런 학술 단체에서 이런 인터넷 역사 발전한 거를 한번 정리해서 물론 우리 저 컴퓨터박물관 넥슨에서도 잘 정리해서 보관해 주시고 하지만은 그걸 학술 단체 참여하는 그 교수들이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좀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도 해서. 이거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제가 속한 제가 활동하는 학회뿐만 아니라 뭐 관련 학회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진행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정배님 미국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안정배입니다. 네, 일단 오늘 선생님들 귀중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어. 제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어 이제 오픈 소스나 민간이 주도한 개발, 자율적인 규제 문화 포함해서요 이런 원칙들이 초기 인터넷 개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 내용 중에서도 몇 차례 이제 회고되었던 것처럼 이런 원칙들이 이제 특히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상업화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 되면서. 현재까지 잘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뭐, 현재 상황과, 그리고 오늘 세션과 같이 이제 분석과 회고를 이제 다 포함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이 규모화 되는 그 현재 상황에 이제 어떤 한 사회가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술, 그리고 그기술의 뭐, 어, 연구개발적 차원에서, 혹은 뭐 그런 것의 어떤 산업계의 어떤 적용,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고 문화고, 약간 어떤 정신? 뭐랄까,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인프라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미 규모화돼버린 인터넷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뭐, 이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은 더 이상 어떤 그~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적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되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협의가 필요한 이제 그런 공공정책에 영역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 이제 좀더 다른 분야와 또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선진적 경험과 지혜를, 어,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논의에서도 같이 나누고,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종, 뭐 빈트서프나 조지프나이 같은, 이제, 각계의 리더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어,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하고, 국제 질서를 같이 논의하는 광경을, 이제,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나온, 이제, 경험과 지혜도 다른 분야와 좀더 자주, 이제, 음. 만나서 음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그 바람직한 길로 갈수 있게 잘 활용되는 그런 기회로 더 많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비슷한 분야 연구하고 계신 양선영 교수님 그럼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전 박사님이 어, concluding r e m 에서 디지털 에코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터넷 에코 시스템이 리딩 에코 시스템으로 어할수 있는 그 선도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특히 그 winner takes all 하는 글로벌 비컴퍼니들이 어 대체로 그 자, 자원도 그렇고 이 기술 발전이나 시장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터넷 에코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을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쓰고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내년쯤에 그 대답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분야는 책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는 것도 하나 어 방법고. 근데 디지털 에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핵심이시는 그냥 하나입니다. AI 에코 시스템. 그 우리가 인터넷 에코 시스템 제대로 만들어 놓은지 안 만들어 놓은지 모르지만 어, AI 그 AI 에코 시스템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이 세상 굉장히 그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가능해요? 라는 레벨에서 그 많이 그 고민해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먼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그 시작할 수 있는 분야 부터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사실 그고도 이번에 이런 모임 가지는 이유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그이상은 제논문 보세요. 인상 레고 시스템 거는 논문이 나왔고 AI AI 에코 시스템은 파워포인트 라벨에서 벌써 했고 논문은 올해 그 여름에 군납 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한성현 교수님.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화면을 좀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창기부터 이제 그카시트에서전 박사님 밑에서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아그 실제로 경험한 것들몇 가지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가 그 초창기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거는 아 우리 발표자들 통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 요인이 뭐였나? 그걸 먼저 보면은 예, 아까 어느 발표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은 오픈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IBM이라든가 이런 프로퍼티 시스템, 뭐 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포함해서 m s 스토스나다 예, 그런 거 갖고 했는데 이 처음에 우리 그 SDN 프로젝트 어, 하시는 그 참여자들이 다 유닉스 그중에서도 소스가 있는 거를 가지고 소스 포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2bsd 있는 t c p y p 던 같은 거를 시스템5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 정말, 그, 뭐, 소스, 그 프린터를 쌓아놓으면은 뭐, 사람 키만큼 되는 그런 그, 그 소스를 읽어가면서 했다는 거. 그래서 전박사님 비롯한 많은 파이언니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오픈 시스템 도입이 가장 그 귀한 성공 요인이 됐겠다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테스트베드에 참여했다는 건데 실제로 화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83년, 4년, 5년 이때부터 어, 유유시피넷이죠. HP 랩스에 연결했었었는데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300bps짜리 페이스모뎀으로 했어요.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1200이나 2400 이런 거는데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은 미국에 연결해서 실제로, 어, 그 유스넷 뉴스라든가 소프트웨어들, 딱그 논문에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을 뭐 버클리다 스탠포드다 이런 데서 다 받아서 우리가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성공요인이 되었다고 보고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연결시켰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파이어니어가 되고 알, 아, 발렌티어가 돼서 .kr 그때도 보면요, 아, 다 도메인 네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느낌표 그 UCP 그걸 갖다하고 DNS를 우리가 만들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NIC를 만들고 나중에 이게 KR 얘기도 되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제안을 제안을 한다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백번이죠 막, 그, 싱가포이나 어디, 뭐, 다른, 그, 홍콩이나 이런데로, 1 0기가씩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인프라 백기가 대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아,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어떤 발표 분들,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 협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 코아 그룹, 미국이나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인터넷 투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어, 미래 네트워크에 관람, 관련된 국제 거그 네트워크에 우리가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코어 멤버가 돼서 우리가 주도하든지 참여하든지 그래서 어, 개발하고 같이 그, 거기에 그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 거기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도 하고 또 인적 교류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특별히 우리가 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어, 네트워크이 e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국제 프로젝트, 컨텐츠 어, 그 개발 이런 거미리이랑 같이 코어 그룹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연아 관장님도 혹시 무슨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특별히 의견은 따로 없고요. 박물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초기 개발할 당시는 확실하게 인터넷 강국이었던 것 같아요. 1, 2위를 다투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의 그 다가올 젊은이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MZ 세대들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어 이런 것들 역사를 알려야 할지가 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아카이빙하는 게저 역할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조금 더 전문가분들 입장에서 어 이런 아카이빙이 사실은 그냥 하나의 작은 박물관이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잘 해서 잘 보여주고 잘 알려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혹시 조금 있으신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이런 기회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그 박물관 혹시 그 사이버 박물관 기능도 되나요? 아 저희는 지금은 물리적인 박물관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있, 있지만 네. 역사 아카이빙을 사이버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최덕재 교수님 네 <웃음>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창기 처음에 인터넷 시작할 때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고 또네 개의 노드를 유럽에서, 미국에서 연결하고 할 때에는 어떤 큰 그림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연결 자체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제가 진행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생태계의 중요성도 보게 됐고 이제 지금 정길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대에서 대세가 된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터넷 의 초기 단계처럼 이제 방향이 없이 그냥 연결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어떤 방향을 잡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인터넷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성장해왔을 때그 생태계를 만들었던 것이 어떤 교훈이 돼서 그 AI 에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도 그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제 생각할 때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는 우리 정보과학회 내에서 두 그룹의 어떤 그 어떤 머징하는 어떤 같이 활동하는 어떤 장을 만들고 거기에 조금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계획도 같이 하고 하면 그런 쪽으로 그림을 좀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시간이 그래 조금 있으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어,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패널리스트들 중에서 제가 하나 할게요. 네, 지금 그 제독재 교수 그 코멘트 하시니까 고민거리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독실 교수가 하는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되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 그룹, 그 올해 내년에 발표한 대충 이렇게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발표고, 누군가가 그거 리포트 아니면 책로 으 만들어야 될것 같아. 근데 잘하면 그 테크니컬이 그거 그 정리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소셜 사이언스를 맨날 께서 이거 아니면 히스토리라는 맨날 께서 보는 그런 책가 어, 나와야 돼. 그래야 이거 전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워크숍라는 거 어, 성공에 갈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그냥 어, 발표 피스밀, 피스밀로 한 다섯 개는 여러 개 정도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로 끝날 것같아 근데 지금 그런 거 쓰는 사람 찾고 있는데 잘안 되네요. 지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어, 한분 지정해 가지고 그 어, 코멘트 어, 한번 부탁드릴라는데 그 전에 아 어, 아까 안정배 씨하고 최원아 간장님 두분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코멘트가 제가 듣기에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강국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기술이 아니라 어 사회 인프라다 그래서 어제어 기분에는 우리 넥스 제네이션을 얘기할 때는 이 기술이 아니라 저뭐 서비스 어 그런 쪽으로 어 발전을 해야 되고 어 강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 그 그 양선영 교수님 제가 홈페이지 잠깐 보니까 무슨 책을 쓰시는데 어 그냥 느낌이 어 인터넷 그 엔지니어들 어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기분이 나는 책 제목이 하나가 집필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어 내용의 책이 되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 있나요? 아 그건 제가 아직 쓰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다음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가 한국에서도 인터넷 초기에 어 굉장히 그 선구적이고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아시아 내에서 그 각각 다른 국가들에서 엔지니어들이 협력을 통해서 인터넷이 그 서구 중심으로 개발이 된게 아니라 아시아 엔지니어들 협력을 중심으로 인터넷 초기 인터넷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방, 그때 방그 엔지니어들의 그런 자발적인 협력이 없었으면 은 아마도 아시아의 인터넷 상황이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을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협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어, 그, 문화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당시에, 그 1960년대부터 1980년대, 90년대까지 오는 그 기간에, 그 제3세기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에너지가 있었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도 있었고, 아시아 내에서의 역동성도 있었는데, 당시에 실제로 정길남 박사님이나 일본에는 준무라이 교수님도 계셨고, 그 태국에는 칸찬호 교수님도 계셨고 다양한 국가들의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그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협력을 해요. 그니까그때그 중요한 피겨들이 그그 당시의 사회상과 어떻게 물려 그 맞물려서 작업을 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역사 인터넷의 역사 같은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디지털 에코 시스템을 만들고 AI 가버넌스를 생각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인터넷 초기에 했던 작업들을 생각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특히 요즘에 그그 그 글로벌 큰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 인터넷이나 기술 개발 상황에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어, 고맙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거한 가지 좀 보태자면 어, 제가 그런 부분 얘기할 때는 어, 뭐냐면 미국은 하나의 국가고 한, 그러니까 유럽도 EU 최소한 하나의 어, 이카노미고 그런 거에 비해서 아시아 퍼시픽은 무지무지하게 넓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합쳐지지도 않고 아무런 이카노미 공동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성과를 어, 내는 게 어렵고, 낸 거는 더 의미가 있다. 어, 저는 그런 생각 좀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요. 특별히 코멘트 혹시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패널 마치겠습니다. 네, 김대현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차례의 말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개발할 1980년대 초만 하면 사실 해외에 있는 전공서적 한 권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여기 발표해 주신 분들을 포함한 많은 학자분들의 열정 하나만으로 인터넷 개발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개발한 지 40주년이 됩니다. 이 점이 본 워크샵의 출발점이기도 했고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첫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지속될 KR4050 워크샵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은 그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 모든 자료들을 보실,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넥스 컴퓨터 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영상으로 편집된 아카이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긴 시간 준비해 주시고 애를 써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도 간접적으로 남아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6월 40주년 KR4055 워크샵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